오늘 날씨 어때 오늘 날씨 어때 구름이 많고 비가 올것 같아 구름이 많고 비가 올것 같아 나갈때 우산 챙겨야겠네 나갈 때 우산 챙겨야겠네 어때? 어때 구름, 구름. 나가다, 나가다 챙기다, 챙기다.